가가가 가 캐리어 가방 세안 도구들이들은 이런 것들 짐은 이렇게 세개 카메라는 이렇게 한 대를 들어가야겠어 부족하면 뭐 핸드폰으로도 찍지 Let's go. 짠 도착 보아 트래블 하우스라는 곳 여기 게스트 하우스 잡아가지고 여기 내 이름이 써져 있는 곳에 알려주신 번호를 적고 키를 받아가면 돼. 잘못..잘못 들어온줄.. 게스트하우스가 생각 외로 상상 이상인데? 아 그니까 기대 이상? 내가 게스트하우스 처음 와서 그런가? 문제는 휴지가 없어! 아니 수건이 없어! 씻고 내 몸을 닦을 휴지가 없어! 아니 수건이 없어! 수건이 없냐.. 수건.. 수건 그때 가 생각하자! 오늘 먹을 것은 <웃음> 왜 그래요? 와우 네, 저 이거 띠가 되어 언니 로그래. 아 진짜. 이제 시작하려고요. 슬슬 아, 신 아, 아, 새로 아, 새로운 야 아, 아니요. 이 로그. 아, 네. 네. 개인용. 네, 네. 개인 네. 브이로그.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와우. 어야 야, 우리 사진 한번... 사진 한번만... 야, 그럼... 제발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러지 마나 처음 에한애나한번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있었다고... <목 Köner> 우와 왜 이렇게 양이 많지? 그니까... <목 pretending> 오빠가 찾아낸 맛집인가요? 아니, 그냥 우리 그냥 돌아다니다가 <차 없는> <목> 아, 우리 처음 <맞아요>? 인거야 <목> 우리 <목> <목> 어제있었잖아요 아... 그렇있습 맛있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우와, 물컵 되게 신경 쓰겠다. 세장 먹었어? 물냉 하나랑 밥두 개! 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잠깐 친구한테 짐을 줄게 있어가지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 친구를 타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오면서 참 뭐 대충? 4분정도걸리요가깝 네. 고고.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 약간 광각이거든. 광각이 뭐야? 나 그런 거 몰라. 넓게 나오는 화각이 넓은? 그러니까 일반 카메라랑 좀 다르지 않아? 가, 봐봐, 가까, 가까이서 찍는데도. 존나 웅성이 나와. 아, 오빠가 모자이크 해줄게 그러면. 아 그래? 아, 어. 천재인데. 아 그러면 자기 소개 해주세요. 자기 소개를 하나. 네. 허언과 허세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웃음> 너나 오늘 할로윈 용품 사러 가려 했거든. 응. 너무 시시할 것 같아서 약간 응. 할로윈 하면은 막 마녀 분장 막 그런 거니까. 홍대 믿어도 될까? 근데 홍대 그 <웃음> <너무> 젊음의 <웃음> 거리니까 그래도 그러고 잘. 알아? 조용. 조용 모르겠는데. 노래 너무 루즈해요. 여기 저희 작업실 분위기는 약간. <웃음> 지인의 추천에 의해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집에. 메이스원더오빠라 왔습니다 저희 영상에 많이 출연을 했던 어! 어! 어 이거 파는 정말 무기 무기 안녕하세요 근데 장면도 맛있을 것같아데 맛있어 풍새우랑 이것도 맛있어 탕수육랑랑난마파두부탕수안 먹어 괜찮아? 어나 마파두부도 다못 먹을까? 네? 어, 양쪽어데 계속 먹어. 미리 맞이하기 위해서 할로윈 용품샵을 가기로 했는데 어,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그냥 어, 여기 여기인 거 같은데? 근데 뭔가 예전롭 예사력... 가봅시다. 나 이런 거 처음 와봐. 나도 진짜 처음 와. 와, 할로윈을 얼마나 제대로 놀려고. 우와. 오. 우와. 오. 역시. 근데 근데 원이 뭐니, 뭐니 해도 이런 흉터가 좀.. 흉터는 좀.. 자극적이고 그날의 분위기를 좀 살려줘 내가 해봤는데.. 이상하지 않아? 어? 진짜 같아 그래서 좀.. 아! 기계해 <웃음> 진짜 도망가고 싶어 <웃음> 영수증은 가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볼링. 된 볼링. 갑자기 볼링. 쇼트는 어, 어. 볼링. 쇼 볼링. 쇼트는 볼링. 쇼트는 이링 쇼트는 볼링. 쇼트는 볼링. 쇼트는 볼링. 쇼트해 Es p a s sure. i t r e s p i r a r tu c u e l o despacito. Wow. <웃음> <웃음> <웃음> <웃음>